우와 아1 0 k 야 되겠다 이거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우와 이거 서뿌어서 이거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봉입니다 동해 고현진 낚시마트 지난번 어구 과점이 왔을 때 승선했던 돌피노 다시 승선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물러간 건 아닌데 좀 확산되기 전에 끝으로 탔던 게 돌피노고 너무 타고 싶어서 <웃음> 다시 승선하게 된 것도 또 돌피노네요 참 많이 망설였는데 어, 70% 에탄올입니다 마트에서 구매해가지고 위생이라기보다는 좋은 방역 이런 거 이런 거좀 신경 쓰고 마스크 좀 철저히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너무 손상 배를 타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오늘 피문어 피문어를 하러 왔는데 초반에 조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이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날씨는 어제 밤에 밤 9시부터 12시까지 그때까지 비가 좀 왔습니다 그리고 너울이 조금 있는데 바람은 별로 없어요 너무 설렙니다 너무 오랜만에 손상을 타는 거라 한두 달만에 처음 타 보는 것 같아요 저거가 있든 없든 간에 너무 설렙니다. 어, 낚싯대는 대구 낚싯대 그냥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대구 낚싯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로드는 <웃음> 모짜르트, 자바 스네퍼. 아 이거 이름이 자바 스네퍼인데 온라인에 판매한 그 제품 명을 보니까 스나이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좀 정정 좀 해주세요. 스나이퍼 아니고 스네퍼입니다. 동종류? 그런 거라고 하던데 엄연히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밀은 3000번지. 싱커는 50포 갖고 라고 하셔가지고, 50포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채비 맨 끝에 핀도레를 좀 작은 걸 썼어요. 이게 인터 핀도레 12호인가? 기둥줄은 24호 나일론 반짝이 꼭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돌무어는 초보라고 하면 안 되지만 피무어이 동해쪽 피무도는 어, 완전 초보입니다 완전 초보 돌무도보다 좀큰 녀석이니까 옆에 분들 하시는 거 액션도 좀 보고서 따라해보고 오늘 배우러 왔습니다 배우 다닐 때 보니까 선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쇼크리더를 왜안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채비 길이를 보시더니 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채비인데요? 그랬더니, 이 정도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채비를 짧게 하지 않고, 위에서, 제일 위에서, 그, 처음에 이 수술, 반짝이, 반짝이까지, 한 50cm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인터핀 도래로, 문어 도래, 올로그에 판매합니다. 색동에이 아, 아이, 이 녀석은 집에 컬러가 하나밖에 없었어. 원트럭시를 많이 다녔으니까, 짠 냄새야, 많이 맡았지만은, 선상에서 만든 짠 냄새는 참 진짜 오랜만이죠. 아, 너무 설렙니다. 설마, 지금 출발한 지 1, 2분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 포인트인가? 어? 설마 진짜인가 보네? <웃음> 와, 설마가 진짜인가 보다. 자, 포인트 출발한 지 2분입니다, 2분. 반격스러운 첫 캐스팅 어 수심 깊지 않아요 근데 바닥은 조금 갇히네요 저류가 없으니까 계속 끊어주세요 두달만에 출전돼 아, 배위에타 보고 싶었어. 와 씨, 구경 한번 갔다 와야지. 우다 와! 우와, 10km 되겠다 이거. 와! 아, 파이팅. 우와, 우와. 부러서 부러서 이거. 우 10kg 되겠네, 10kg. 와, 와 대박! 간다, 간다. 이야, 이런 게 나오는구나. 와. 아이씨. 이야, 축하드립니다. 에이. 이야, <웃음> 10kg 정도 이거 와. 이만하네, 그냥 이만해. 와. 퍼벅떡하 많이 붙여놓으네 애기를 많이 달아야 되나? 이야, 저 사장님은 이제 저거 한 마리만 잡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웃음> 저런거 한 번에 먹을 수도 없어 다리 하나씩만 떼어갖고 먹어야지 식감은 돌무로보다 피무로가 훨씬 맛있어요 저는 오늘 피무로 낚시 처음 해보는데 먹어보긴 했죠 비싸요 또 글쎄요 아까 보니까 비슷하던데 근데 봉돌에서 단차 없이 그냥 바닥으로 하셨더라고 같이 봉돌이랑 <웃음> 와, 신기하다, 진짜. 미스터리다. 저쪽만 나와. 와, 와 대체 얼마나 크길래. 못 잡으면 구경이라도 해야지. 와. 20km 될까요, 이거? 응.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선생님, 아까 저기 잡으셨던 건더큰것 같아. 아, 어디, 저 앞에 거보다 큰거 예, 예. 이게, 이게 작은 거예요? 아, 진짜 이게 한 20kg 정도 나가죠? 이거 안, 이거 안 나가요? 뭐, 이렇게 큰 게? 그냥 10kg 정도야. 자, 안 와, 진짜 대박이다. 무섭다, 무서워. <웃음> 저런 거한 마리만 잡으면 그냥. 와, 10kg 정도만 돼도. 무서운데, 진짜. 오, 몬스터예요, 몬스터.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어. 아안심이다몇개안 돼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어, 어, 어, 어깨 뒤로 더 빼고, 천천히, 천천히. 어우, 드디어 나왔어, 이쪽도. 어, 어, 어, 오우 이야. 어 드디어 한마 나왔어. 이야 야야 아, 어, 아, 아, 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 아, 와 크다 와. 아니 채비 그렇게 뜯기시더니 한칸 하시는데? <웃음> 이거 25리터인가요? 2 4리인가요 30요? 30요? 한 마리가 꽉, 꽉 차네 그냥? 아와알이 <웃음> 일단 한 거야 이게 <웃음> 한 마리만 접자연안으로다 붙어있나 봐. 돌 문어든 피 문어든 바닥이 굉장히 거칠은데 이런데 이런데 삽니다 이런데. 한 건가? 와, 그래도 5km 되겠다. 와, 5km 넘겠다. 와, 10km 되겠다. 10km. 아, 이 동해까지 와서 떡꽝인가 이거? 안 나오네, 천천히 오씨. 아, 2km, 와 3km. 야, 그끝는해내 시네. 저도 열심히 하는데, 아, 이거. 예. <웃음> yeah. 네, 저 정도 한 마리면 되는데, 아. 어, 아, 근데, 저는 돌문어는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돌문어처럼 하니까 안 되네. 뭐, 뭐가 도대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이트 시대때다가 이렇게 납작 납작 계속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예. 지금 보니까, 현재를 이렇게, 저렇게, 뭐, 어깨질을 해도 바닥에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야지 어차피. 아. 근데 운이 좋아야 돼 아무도 그 거꾸리기 지나가야 돼. 네. 단마리씩 나오긴 하는데 선수 분이 뒷편은 중간적이고 오늘은 어우 저만 꽝쳤네요 진짜 저는 진짜 오복이 황인가 봐요 피문어 동해 문어는 복불복이라고 하시더라고 뭐, 잡거나 꽝치거나 네, 오늘은 저, 제가 꽝이네요 근데 덕분에 시월 굵은 문어들 눈호강은 잘하고 갑니다 1시간 남짓 정도 남았는데 저한테는 없을 것 같아. 요 잡는 사람만 잡는다, 이 형. 그러니까요. <웃음> 원래 피물어가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잡으면 잡고, 어차피 못 꺾이고. 한명인가아 그래요? 오. 오. 전전 전만 꺾친 줄 알았더니. 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반갑습니다. 이어서. 자 10분 있다 철수 하신다고 하니까 전 5분 정도까지만 딱 하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아 예, 오랜만이라 열심히 해봤는데도 안 되네요. 제 생각보다는 큰 사이즈 녀석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주로 바닥에 미끌림 많은 지역에서 막 안반 지역 이런, 이런 데서 하니까 만약에 오실 분들은 채비, 몽돌 왕눈이 이런 거 많이 준비해서 오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봉돌 하나, 채비 두번뭐 이렇게 뜯겼는데 좀 많이 준비해서 오세요. 뜯어내려고 하면은 적어도 3호 앞사 이상 정도는 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심은 최고 깊은 데가 한 22m 그 정도밖에 안된것 같습니다. 뭐 그날 그날 포인트가 달라지겠지만 오늘 처녀 출조인데 <웃음> 이거 첫 경험은 굉장히 쓰라리네요 근데 다른 분들 뭐 누로가 잘했으니까 직접 눈으로 막 20km 짜리 이런것도 보고 시즌 초반에는 큰 녀석들 나온답니다 이렇게 오전에는 제가 못잡아서 그렇지 꽤 나왔어요 뒤편에서 막 환호성도 지르시고 너무 궁금해서 가봤더니 뭐 진짜 막 20km 짜리 이런게 올라오고 반면에 저처럼 꽝도 치실 수 있으니까 각오하시고 이렇게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10분 있다가 정리하신다고 하시니까 마무리하면서 한 2,3분 지난것 같으니까 저는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오랜만이라 그러지 힘드네